천천히 가봐요 아빠 이리와봐 이리로, 이리로 여기로 와 뭐야? 야야 야. 뭐야? 이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네 <웃음> <웃음>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디야? 아 피라미 떠 있네. 오 <웃음> 어, 피라미 봐. 어찌가서 이쪽으로 살짝 한번 물어볼까? 이로요 얘네 들자는데 야 이게 뭐야? 이야. <웃음> 뭐야 이게? 어 많이 안 들어갔다 아니야 우와 뭐... 뭐야?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? 흔대접 들어갔흔대 들어갔어 이야 이야 야. 더러워서 넣어볼까? 네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어, 너무 많이 넣었다. 어, <웃음> 우 와, 엄청 많은데?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. 아이씨. 어, 내가 일로 가면 안 되지. 야, 엄청 많은데? 저기요? 이렇게, 여기, 여기로? 와, 엄청 큰애 있다. 오, 아니야, 여기 엄청 많아, 아빠. 내려가요. 걸로 간다, 걸로 간다. 됐다, 됐다. 와, 그건 뭐? 한사발이가져 표우 와, 뭐야 이게? 아, 얘는 엄청 큰데. 야, 저한번 꺼내볼까요, 얘? 아, 어, 잠깐만요, 아빠. 야, 이거 꺼내줄 수 있어요? 제가 한쪽 드릴게요. 야, 이게? 엄청 큰 애가 있어. 어머, 와해. 거 와, 이 은어 아니야? <웃음> 은어 마냥 이렇게 크냐? 야, 야, 엄청난데? 어, 보여, 뭐 봐봐요. 엄청 큰 어. 애가 있어. 어. 은호 마냥. 순놈 피라미. 아, 어, 순놈 피라미인가? 아니, 와, 저거 봐. 피라미. 아, 제제제 제. 제 예. 제 예. 오, 저기 있다, 예. 피라미 안컷안컷인가 앙콧. 예, 예, 예. 아파 보여. 오, 와, 진짜 크다. 뭐야? 한, 벌써 이만큼 적었는데? <웃음> 너무. 어, 좀... 뭐 어, 어. 저 어, 조금 안 해보고 싶나아네 내일 도리 뱅뱅 가기네 하지만 이쪽엔 피자미 없대요 그러게요 없나, 없네 없네 아... <웃음> 자고 있어 없죠? 어 저쪽 밖에 살아가 있네 가요? 이거 보이진 않지, 만 응? 어? 뭐야? 누구야? 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봐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구들하구놀아야되는야 남자로네? 아. 뭐야? 어우, 야. 드. 그러니까, 이거 못 들어가. 깊어, 깊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저거 엄청나다. 바글바글해, 아빠. 또 있어. 어, 아 그렇지. 오,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천천히 가봐요, 아빠. 이리 와봐, 이리로, 이리 여기로. 와 뭐야? 야, 돌아, 돌아, 돌아. 그... 오, 이야, 뭐야? <웃음> 우와! 오, 뭐야! 엄청 크다, 애들! 이야! <웃음> 다 모여 있었구나! 뭐가 잡혔어요? 다 피라미에요? 피라미야. 너무 많아서 구분이 안 되는데? 어, 다 피라미, 앞놈들이야. 아, 섬가도안 보이는 것 같아. 그러네, 와! 이야! 담아볼까? 예. 네. 어이어이 무거워, 무거워! <웃음>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는데?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자 늦게요 아빠 아 봐봐 다 나갔어? 네 물이 부..물이 부족한데? <웃음>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들 그래볼게요 어? 어 내려오네 내려가네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 봐봐 봐봐 하핳 어. <웃음> 여기서 이렇게 한참을 잡히네 여기 진짜 아주 진짜 불방 고기반이구만 그러니까 불방 고기반이야 엄청 많다 에이, 우리...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, 크고 도 어마어마하게 크네. <웃음> 엄청 들어왔다 엄청 들어왔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요, 여러분들. 아, 이게 아. 뭘 몰려 있으니까 더 많은데? 아이고, 야, 어마어마다. <웃음> 엄청 나네. 야, 얘는 엄청나. 뭐예요? 얘 피라미, 피라미 암코 피라미인가? 피라미는 안뭐 엄청 피라미. 크다 얘는. 이야아 큰 녀석도 좀 골라주세요 아버님 그, 그럴까? 큰거만? 네 큰거만 네, 어. 우리 작은.. 큰거는 좀 가져가고 작은거는 살려주겠습니다 어. 여기 좀 비춰봐 네와 크다 사안커피라미들이야음어우 어, 크다 이거 견제 낚시에 이런거 잡히면 엄청 심이좋은데 음. 손맛이 좋아와매자 이게 매자 진짜 크다 오야 이거 봐. 어 보여주세요. 와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. 아, 그래. 아 매장 살려줘야겠대. 보기 힘들어가지고. 아이거 아까운데. 그러니까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 아조심면 네. 그래. 아, 가요. 어 그래. 이거 이거 조심 조심. 그래 잘 가라. 잘 가. 아이고. 간다 간다 간다 간다. 어얘얘좀한 예, 예, 마리 보여주세요. 아, 봐. 개가 엄청 큰데. 오와 네. 실하네. 어 실하다 실대. 실하다야. 그러니까요. 오와 예쁘네. 납자루 있어요, 아빠, 납자루. 납자루, 너 먼저 나가. 아, 너 먼저 가. 어, 보여줘, 야. 보여줘, 여기. 어, 납자루. 납자루가 색깔이 이뻐. 그런 게요. 조심히 가. 어, 나하이더 여기 들어간다. 나가네. 자,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잘오 가라. 오, 잘 가라. 우와. 그래도 한사발이한 사발이고야. 한 사발이 두 사발 좀 넣을게요. 아이고 잘가조심니다 잘가라. 얘들아 잘가라. 겨울이니까 이게 잘못 가네 가도 예 네. 네. 어우 <웃음> 엄청 야 엄청나다 양을 잘 가요.